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미지비티의 미지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이니스프리의 빈티지 필터 에디션 섀도우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고! 이번에 이니스프리에서 빈티지 필터 에디션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섀도우, 블러셔, 하이라이터, 립스틱, 마스카라, 블러팩트, 브러쉬. 이렇게 총 7가지가 출시가 되었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섀도우 팔레트를 리뷰해보려고 해요. 정말 오랜만에 섀도우를 리뷰를 해보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제가 다 신이 나요. 금액은 27,000원. 빈티지한 느낌의 핑크와 그린 컬러가 들어간 패키지에 일단 보자마자 하트 뿅뿅. 사이즈는 정말 슬림하고 한손에딱 들어올 수 있는 사이즈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로 출시가 됐어요. 총 10가지 컬러이고요. 제가 컬러를 딱 보자마자 아 이건 진짜 개태하겠다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죠. 전체적으로 힙보연 느낌의 필터가 살짝 들어간 빈티지 갬성의 컬러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컬러감들이 핑크 무드에 약간 붉은 컬러들이 좀 있는데 어 사용하기 어렵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컬러 테스트를 해보면 웨어러블하게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들의 조합이에요. 그리고 컬러들이 버릴 컬러 하나 없는 아주 정말 예쁜 컬러들만 모았다? 라고 해도 될 정도로 컬러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발색이 너무 좋았어요 딱 발색을 보는 순간 아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렇게 발색이 좋은 컬러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니스프리아 뭐 섀도우를 너무 잘 만드는 걸로 유명하지만 아 이번에 빈티지 필터 에디션 컬러도 잘 나왔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했는데 이번 빈티지 필터 에디션도 당연히 잘 나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컬러들이 너무 괜찮았어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버릴 컬러가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컬러들이 너무 다 괜찮았어요 컬러들 조합을 딱 보면 쿨톤 컬러에 대부분 어울리는 컬러라고 생각을 하지만 웜톤 컬러에도 잘 어울리는 컬러들도 함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쿨 겨쿨 그 다음에 가을 웜 까지 정말 잘 어울리는 컬러들로 되어 있어요 가을 무드에 그윽하면서 약간 느낌있는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는 적합한 팔레트 라고 생각이 돼요총 10가지 컬러 중에 두가지 컬러만 글리터로 되어 있어요. 저는 매트 타입을 엄청 좋아하는데 약간 글리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컬러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벤젤 컬러는 히프한 연핑크에 바이올렛 컬러가 한두 방을 들어간 뮤트한 느낌의 라이트한 핑크 컬러이고요. 베이스로 사용하기에 좋은 컬러로 여리여리한 감성 자극 베이스 컬러입니다. 리본컬러는 엔젤 컬러의 채도가 낮은 컬러로 모브 느낌의 라이트한 말린 장미를 연상시키는 컬러예요 레이스 컬러는 머메이드를 연상시키는 핑크와 바이올렛의 부드러운 글리터로 입자가 곱고 촉촉해서 바를 때 가루날림이 적고 눈두덩이에 올리자마자 착붙되는 글리터예요 팔레트 첫번째 줄 컬러를 사용하고 올리면 영롱한 메이크업을 완성시키는 글리터예요 로지 컬러는 브라운과 핑크가 오묘하게 믹스된 채도가 있는 말린장미 컬러로 그윽한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하기 좋은 컬러입니다 카멜리아 컬러는 붉은감이 도는 브라운 컬러인데요 카메라 필터에 오묘한 매력적인 메이크업 필터로 자주 나오는 컬러예요 도도하면서 매혹적인 메이크업을 연출할 때 사용하기 너무 좋은 컬러이고 아이라인 쪽에 포인트를 주는 메이크업으로도 사용하면 좋아요. 밀크티 컬러는 명도가 살짝 높은 밀크 브라운 컬러로 베이스로 사용하거나 자연스러운 노즈 쉐이딩을 연출하기 좋은 컬러로 기본 메이크업에 음영감을 살짝 연출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은 컬러예요 마룬 컬러는 밀크티 컬러의 채도를 좀 낮춘 컬러로 밀크티 컬러에 살짝 레드 브라운 컬러가 들어간 느낌으로 밀키한 느낌보다 힙부연 붉은감의 브라운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은 컬러입니다 헤디 컬러는 정말 많이 사용하고 봤던 컬러예요 핑크감이 살짝 도는 골드 브라운 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글리터는 실버와 핑크 바이올렛 컬러가 살짝 들어가서 반짝임과 볼륨감을 살려주면서 각도에 따라서 다른 컬러의 느낌도 들어가서 기본 컬러지만 살짝 다른 느낌이 있어요. 라떼 컬러는 초코 밀크 컬러라고 하면 이해가 쉽게 되는 컬러예요 누드톤 메이크업에 깊은 음영감을 넣어 그윽한 메이크업을 연출하기 좋은 컬러입니다. 카페 컬러는 자주 사용했던 딥한 브라운 컬러에 희뿌연 필터를 살짝 올려놓은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릴 때나 언더 쪽에 사용해서 눈의 깊이감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은 컬러입니다. 바로 빈티지 필터 에디션으로 제가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섀도우를 리뷰를 하고 메이크업을 하니까 갑자기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눈썹도 그렸고 베이스도 했습니다. 제가 입술이 엄청 건조한데 이거 쓰면 엄청 빨리 진정이 되더라고요. 엄청 많이 발랐어요. 발색 자체가 약간 힙뿌연 이런 뮤트한 감성이 살짝 들어가서 약간 정말 빈티지한 감성의 필터를 씌운 듯한 이런 컬러감이 정말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고 베이스로 깔기에 정말 괜찮은 컬러 센 언니 메이크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감성으로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발라주고요 언더에도 같은 컬러로 연결해줄게요 노즈 쉐이딩 컬러를 따로 쓰지 않고 이렇게 섀도우 베이스 컬러랑 같이 좀 맞춰서 연결해서 쓰면 좀더 자연스럽게 쉐이딩, 노즈 쉐이딩이 되는 것 같아서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위에 올라오면서 컬러를 가지고 온다는 느낌으로 쌍꺼풀 윗라인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할게요. 그리고 뒷부분도 아이홀 라인까지 아, 저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아, 제가 녹화 버튼을 안 눌렀나봐요, 중간에. 아, 섀도우 부분이 어쨌든 빠졌는데 일단 제가 로지 컬러로 두 번째 컬러로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카밀리아 컬러를 선택을 해서 아이라인처럼 포인트를 줬고요. 그다음에 언더 연결해서 눈동자 오기 전까지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라인처럼 그려주고 언더도 같이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블랙 컬러의 아이라인을 위에다가 그려줬어요. 지금 그 부분이 빠졌어. 아나 미치겠네. 아이라인이 동동 떠 보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스머지를 줘서 좀더 자연스럽게 연결하도록 할게요. 근데 생각보다 가래날림이 많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리터는 엄청 촉촉해 그래서 착붙 된다고 해야 되나요 이 글리터가 원래 잘못하면 정말 가루날림 심하잖아요 그런데 촉촉한 글리터다 보니까 정말 착붙 올리자마자 잘 붙어요 살짝 올려줄게요 띄어달라 뷰러가 진짜 좋긴 좋아요. 정말 텐션있게 눈썹이 올라가서 사용하기 편한 것 같아요. 저는 더샘의 롱래쉬 컬링 블랙 컬러로 마스카라를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속눈썹이 짧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롱래쉬 연출을 엄청 잘해주고 이 마스카라가 엄청 유지력도 좋아요. 약간 좀 풍성해 보이면서 눈썹이 정말 길어지는 효과를 되게 잘 연출해주는 것 같아요. 쉐이딩을 해줄 건데요. 쉐이딩은 나스의 치크 팔레트 익스포즈드 제품으로 사용을 할 건데 그 중에서도 내 컬러로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저거 약간 역광대가 있는 편이라서 역광대 쪽에서 부터 시작해서 사선으로 떨어지는 약간 고혹하면서도 섹시한 느낌을 주는 그런 쉐이딩을 연출해볼게요 목도 한번더 경계선을 정리해줘서 조금 더 목과 얼굴 경계선이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치크를 바를 건데 치크는 저는 이 팔레트에 있는 컬러로 선택을 해서 치크를 연출을 할 거고요 컬러 컬러들이 너무 잘 나와서 섀도우도 사용해도 되고 치크로도 연출을 해도 너무 괜찮은 팔레트라서 정말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다? 하이라이터는 베카 제품의 샴페인 밥 컬러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바를 립 컬러는 제가 요즘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립 컬러 사실 립 컬러는 아니고 립 라이너인데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계속 요즘 쓰고 있거든요 근데 다들 물어봐 립 컬러 뭐냐고 제가 리뷰를 했던 제품이기도 한데 진짜 이게 진짜 꿀조합이거든요 더페이스샵의 립 라이너 컬러고요 요두 가지 컬러 3호하고 6호를 좀 같이 발라주면 정말 꿀조합이에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컬러좀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리뷰 영상 보시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니스프리의 빈티지 필터 에디션 팔레트로 리뷰와 함께 메이크업을 좀 보여드렸는데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신 모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려요. 안녕!